잘 잤어? 잘 잤어? 희망이 안녕? 공디팡팡공디팡팡공디팡팡 <웃음> 에이 예뻐라 이렇게 세 마리가 나란히 제 앞에 있다니 너무 꿈만 같은 일이네요 그리고 아침 대용으로 먹기 좋을 것 같아서 샀는데 맛이 그럭럭 나쁘진 않아요. 근데 막 어머 너무 맛있어 신세계야 이건 아닌데 아좀 뭐랄까 텁텁하기도 하면서도 여기에 탈지분유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좀 그런 맛이 난다고 해야 되나? 좀 꾸덕꾸덕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아침은 이걸 먹을 거예요. 자, 물을 채웠으니 쉐이키 쉐이 거꾸로 쉐이키 쉐이 너도 먹을래? 아침은 먹고 다녀야지 다 섞인 거 같아 오늘은 썰 면을 해먹을거예요 점심에 그래서 이거 새로 사봤는데 괜찮다 그래서 한번 해먹어보도록 할게요 집에 있는 이런 어린잎 샐러드? 이런거 있어가지고 이거 같이 넣을거고요그 다음에 오이도 조금 썰어서 넣을거예요 그리고 대망의 하이라이트 짜잔 차돌박이가 있어서 이것도 구워서 쫄면이랑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이팩 하고 싶다. 도마가 얇아서 가볍고 다 좋은데 이렇게 맨날 음식. 일단 골뱅이 넣어서 먹어도 맛있겠다. 접시는 이렇게 여기가 면만 넣으면 돼요. 익었다. 면을 그대로 넣어줄 거예요. 이거 구워줄 거예요. 이거 안 끓였다. 괜찮아요. 건더기가 어차피 많이 있으니까. <웃음> 바보 같아. 비벼볼까요? 안 돼. 완성. 맛있겠죠? 맛있게 먹겠습니다. 배고프니까 저는 빨리 먹어보도록 할게요. 대박아, 강냉이 먹고 싶어? 오오오오오 오, 오. 얘네 지금 노는 거 보세요. 배고이 완전 밑에 깔려서. 양둥절. <웃음> 나무야, 바나나 맛있어? 바나나 냠냠냠 맛있어? 어? 졸린 강아지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무야 씻자! 씻자 나무야! 씻자! <웃음> 씻자! 4월 최애템에서 소개해드렸던 시카풀 앰플이에요. 저는 저녁에 팩다한 다음에 바로 요렇게 필요한 부분에만 두껍게 올려놓고 면봉으로 살살살살 펴준 다음에 잠들면 그 다음날 빠르게 가라앉아 있는 걸볼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새벽 4시인데 마켓컬리가 도착했다 그래서 마켓컬리 픽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니 이렇게 다 슬라이스 된 거예요, 이거. 그대로 구워 먹으려고요. 가지. 가지는 프라이팬에 기름 살짝 둘러서 구워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오고, 유기농 베이비 채소. 이거 샐러드 해 먹으려고 샀어요. <웃음>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공심채입니다 이거 왜 태국 음식점 가면은 항상 야채 볶아서 나오는 그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어, 영어로 뭐라고 했더라? 아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제가 공심채 굴소스에 볶아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괜찮아서 이번에 또 구매를 했습니다. 대박. 연어예요. 연어 스테이크. 연어 스테이크 해먹으려고 구입했는데 맛있겠죠? 오, 이건 아기 스테이크 사람들이 괜찮다 그래서 저도 구입을 처음으로 해봤거든요 맛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아기 되게 좋아하는데 요거는 달고기 되게 넓적한 생선인데 에어프라이어에 돌려 먹으니까 되게 비린내 안 나고 맛있더라고요 프라이팬에 그냥 기름 살짝 둘러서 지글지글 해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샐러드랑 같이 먹으려고 구입했습니다 짠! 마켓컬리 픽업했으니까 이제 자러 갈거예요 너무 졸려 지금 나무가 자다 깨서 에너지가 엄청 충전됐어 안녕 <웃음> 안녕히 주무세요 굿나이 뭐하면 돼? 래불불 봐. 봐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n i n 는 g o o 생일 축하합니다. 소원 소원! 소원! o 꾸러꾸러 해, 머리 하나, 둘, 하나, 둘, 셋. <웃음> 축하합니다. 마치 나무 생이 같은데.